그래서 편집을 쉬지 않고 있으면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겁니다. 사실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웃음> 삼천으로 가려고 해요. 저 혼자 예약 되어 있었는데 한 팀이 더 예약해가지고 저까지 해서 두 사이트 예약 되서 있더라고요. 바닷가 쪽 캠핑장에서는 혼자. 뭐 전세 캠을 하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좀습하 있는 캠핑장에요 아, 밤에 무섭긴 하더라고요 뒤에 숲에서 귀신 날것 같고 오, 벌써 거의 다 왔어 아무튼 한 팀이 더 예약해주셔서 어, 다행히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튼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강이 물고르시고 잠깐만 어? 이게 뭐야? 강이랑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한 사이트 계시는 분들은 퇴근을 하고 오시나? 저 혼자밖에 없네요 <웃음> 여기 매점에서 물이랑 뭐냐 얼음이랑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우선 대충 세팅해놓고 차타고 5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로 마트 가서 어... 필요한 거사 올게요 강아 거기서 뭐해? 일로와! 강일로 거기서 뭐해? 왜 이제 봉을 고 당기냐? 빨리 세팅을 해보도록 세팅을 나가 이거 해줄게 이거는 테이블인데 타임 스테이를 하길래 샀어요 50% 세일 하길래 샀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그치 어, 도마도 있구나 강에 도마있어 제가 참 시원한 것봐 항아 우와. 이거는 파세코 난로인데 제가 11월달에 마지막으로 쓰고 그 뒤로 저기 팬니터를 사서 그 뒤로 못 썼거든요 근데 그거지 심지 태우기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6개월이 지나버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남은 두유에 이거 심지 태우기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6개월이나 지나버립니다 제가 훨씬 편하다 보니까 이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뒤 강의 봐봐, 너무 귀여워. 아, 홈런볼 사올 걸? 여기 홈런볼 꺼놓으면 맛있다고 그러던데, 음, 깜빡했네. 30분 정도 신지를 적셔 주겠습니다. 오늘, 돼지갈비를 가지고 와서 숯불에 구워먹을 거거든요. 이따가 술만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 먼저 좀 먹을게요. 제티 시원하지?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우리 강아지. 어메 시원해라. 밥 먹을까? 앉아있어 봐. 싫어? 아, 5시 15분 정도 됐거든요 아 근데 네. 정말 선선하고 너무 좋아 퇴사하기 잘했다 퇴사하기 잘했어 취약한 자리에 커플이 오셨어요. 오늘 저 혼자 아닌가 봐요. 벌레가 난리다, 강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강이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퇴사는 원래 한 봄쯤 돼서 몇달 쉬려고는 했어요. 작년 9월부터인가 캠핑을 처음 했는데 반년 사이에 아기가 너무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심장병 때문일까? 강의를 제가 대학생 때 데리고 와가지고 올해가 딱 10년째고요. 에디슨은 데리고 와서 한 1년 뒤에 걸려서 그때부터 에디슨 치료는 하고 있었고, 심장병은 작년 11월에 진단받고, 이거 강심제 먹고 있어요. 아직 인뇨제쓸 단계는 아니어가지고, 강심제만 먹고 있는 거 있고요. 심장병이 A, B, C, D 단계가 있는데, 지금 B2 단계래요. 근데 C 단계가 되면 산책도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랑 캠핑을... 음... <웃음> 내년에는 혹시 강의랑 캠핑을 못 다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봄에 많이 다니자 생각하고 5월부터 퇴사를 했습니다. 짠! 3, 4개월 쉬고 싶었는데, 가니까 이번에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만 한300 정도가 나가가지고, 한 3, 4개월까지는 못쉴것 같고, 6월달까지 쉴 생각입니다. 근데 쉬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지금 30분이 지나가지고 심지에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캠프 1은 여기 심지에 직접 불을 붙여야 하거든요 일어났어? 오 귀여워 우이 강아지 <웃음> 어, 귀여워. 어, 좀더 자. 이거는 라이노? 라이노 제품이고. 제가 원래 8 0 0도씨 거를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5월 중순쯤 돼야 그게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5월 중순까지는 못 기다리고 그냥 비슷한 제품으로 샀어요. 이거 가방까지 준다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샀고 어, 근데 그때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걸안 써봐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엔 튼튼하고 옆면이 메쉬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멍할 때 이쁘더라고요.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터치는 좀좀 무섭더라고요 불이 확 붙어버릴까봐 그래서 이거 고체 연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한, 한 포대기씩 사놔요 집에 你在哪啊 센데? 안타나 이거 세 조각만 먼저 구워볼게요. 지금 숱이 좀센것 같아가지고, 다 올리면 탈것 같아. 냄새 미쳤다. 동 정도면 익었을 것 같아, 그쵸? 제가 원래 누룽지를 안 좋아했는데 이거 나이가 먹으니까 누룽지가 너무 맛있어. 비가 450g 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어, 라면 말고 먹을 게 없는데, 그냥. 아, 너무 좋아. 워낙 집순이여가지고 갑자기 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 28에? 면허를 따고, 면허 딴 날, 차를 샀어요. 차를 일찍 샀어야 됐어. 어차피 안 모일 도 차를 샀었어요. 강이랑 그냥 차 타고, 뭐, 이쁜 데들 놀러 다니다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강이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카페를 가도 편하게 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캠핑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이제 텐트도 있고, 그제 사이트에서 이렇게 편히, 이렇게. 편히 누워가지고 쉴수 있어서 강이랑 캠핑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영광 백바위에서장 그 차크닉 같이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박으로 처음엔 시작했어요. 그 차박 텐트 캠프벨리 거 사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나랑 너무 잘 맞아. 너무 재밌어. 유튜브도 강이랑 추억. 남기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하길 잘한것 같아요. 예전 영상 강의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돌려보거든요.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강의 아프다고 하니까. 응응응 음. 또 줘? 또 줄까? 강아지 밥 먹을까봐 맛있게 먹었어? 이리 와봐봐 거기 문 아니야 저기 앞으로 가야지 일로와일라일라일라 아니 거기 문 아니야 일로와일라 거기 문 아니야 일로와 아니 거기 문이 아니라니까 너 들어와 나 창작 좀 넣고 올게 창작 왜 저렇게 나와? 여기 옆이 주암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암댐인데 밤이 되면 저렇게 댐 위에 가로등이 켜져서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서는안 보이는데 이 가로등 바로 옆에는 또 보라색? 아니야 색깔이 변했던 것 같아요 조명이 엄청 이쁜 조명이 켜져 있어요 그 옆은 보성강이라고 강 흐르는 소리도 들려요. 굉장히 좋습니다. 퇴사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전혀 춥지도 않고 선선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아, 너무 좋아. 5월에 캠핑을 많이 다녀야 6월은 덥나? 그 10월 달에 캠핑을 다녀 보니까 10월 달에 엄청 덥더라고요 무한 한번 갔었는데 진짜 너무 더웠어 깜짝 놀랐네 가을인 줄 알았는데 여름이야 아 그리고 이거 옷을 이 모양이 제발 색 있는 옷좀 입고 촬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밝은 것좀 입어달라고 해서 오늘은 좀 밝게 입고 와봤습니다. 새벽에 추울 것 같아서 전기장판은 틀고 자러. 이상해. 오, 좋아. 기다렸어? 오 이뻐 이뻐이오 이뻐 오 이뻐. 기다렸어 아이고 你认识吧？ 지 말이 아니어가지고 예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요 <웃음> 다음 주에 봬요 안녕